아침에 계란찜을 합니다. 계란찜해가먹읍시다 계란을 풀어가지고, 적고, 물을 미리 얹어놓고, 여기는 다시다마 조금. 더. 아, 물을, 물을 끓을 때는? 예. 붙습니까? 물 끓을 때. 물이 끓어야 다시다만 좀 넣고 아무것도 안어도 됩니다. 아, 다시다로 간을 보는구나. 네, 예, 예, 생선도이나네물 끓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머래 그래 살살 젖어가지고. 어, 가라앉아서 눕지 말으라고 듣는 거죠. 예. 눕, 눕지도 않고, 섞여야 되거든. 빨간 거, 빨간 거 이쁘라고 요거는 보명으로 위에 예. 색깔 조라고 넣는 거죠? 예, 파란 어, 그거 넣... 빨간 고고 빨간 고추하고 그거 넣으니까 훨씬 더 작품이 예뻐지네 예. 이왕이면 또 보기 좋아야 맛있다고 이 보기 좋다고 먹기도 좋다고 아, 아, 그 간편하네 예. 아주 간단해요 이러고 앉아 끓을때불꺼 뿐만 돼요 오오 불 껐어요 이거 인유전 완성이 다된 겁니까? 네. 예. 아. 먹으면 됩니다. 아이고 참 간편해서 네. 집에서 해 먹기도 참 간편하게 좋네요. 아, 집에서 해 먹지 뭐 그래. 생선은 내가... 네. 뭐 식당에도 가끔 이런 걸죽기다만은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면 아,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돼요. 괜찮겠네. 예. 예. 수고했습니다. 아, 저 생선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또 뭐예요? <웃음> 대구 볼대기사과가 삶아서 튀기 가지고 양념 간장 넣고 물엿 넣고 마늘 넣고 네요. 오 넣고 이게 또또 또 맛있어 보이네. 예, 아이고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. 나중에 내가 또 맛있게 맛을 한번 볼게요. 예. 식사하세요. 예. 먹읍시다. 응. 오늘도 만난 게 많네요. 예. 예. 계란찜 드세요. 음. 계란찜이 아주 일품입니다. 맛있다. 맛있네. 맛도 있고, 보기도 좋고. 네. 음. 생선도 드셔보세요. 이거. 대구 볼떼기입니다. 대구 볼떼기. 대구 볼떼기! 음. 봐라. 맛있다. 아, 또 대구 대구 꼴대기가 아니고, 대구 머리를 갖다가 꼴대기를 하네. 뽈뽈 음. 이거 튀기 가지고 양념 달라 맛있다. 오. 음, 쫄깃쫄깃하니 맛있네. 이거 이제 자가치 시장에서 사는 거죠? 네. 음, 네 맛있네요. 아 그... 맛있어 볼때는 스크림만는 당신이 역시 요리가 잘해나 놓으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맛있고 음 맛도 있고 음자그 진짜 보기보다 맛있냐 예. 맛있지? 그지, 그, 오천 원, 우리 식구가 다 가서 오천 원씩만 팔아라니까 안 판다는 집도 있더라고. 음. 그거 한 박스씩 나오더만. 그래도, 우리가 이거 산 그, 아지에는 오천 원은 돈 아이가, 한카 <웃음> 음. 이 김에다가 쌈 싸먹는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, 뭐든지 김에다가 싸먹으니까 맛이 더 좋더라고. 많이 드세요. 계란찜도 일반 그, 저 식당에서 나오는 건 딱딱한데 이건 진짜 부드럽고 부들부들하게 좋네. 냄비가 요만하면은 음. 계란 4개 이면 딱 맞아요. 5개 이래 면 딱딱하고 음. 너무 적기요 너무 흘러하고. 그거 그, 그, 그 차이.